와. 와. 아, 씨. 미스터 미스터. 오, 스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오, 시즌. 오, 시즌. 오, 시즌. 오, 강 오, 오, 시즌. 오, 시즌. 오, 시즌. 오, 시즌. 오, 시즌.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쏴! 아이씨, 오늘 그만 안 해, 는이네 Fairway. 아이, 씨, 같이 치자잖아. 아, 아, 대답을 해줘. 아, 같이 치자고. 진짜 볼거 수준이네. 아, 약간이멀었 별로... 저쪽으로. 이쪽으로 틀어 <놀람> <놀람> 놓야되니야 나이스! 네. 야, 꼽았다 꼽았어. 근와 아쉬운다 거예요3번더 되겠습니다. 3번더 야. 아깝다, 진짜. 와. Good shot. 와, 뜨겁다. 오, 뜨겁다. 와. 어, 어, 어, 어, 아 그것도. 어, 오, 와. 와, 아. 이거 무 뭐, 진짜로. 하나만 아, 시 재미없다, 재미없어. 아니 근데 아이언은 드디어 아우 내힘다와 뭐지 거의 딱 맞다 나이스 나이스 어... 아니 올라와가지고 마까 싶다 진짜. 방해.. 방해 공사.. 아, 너무 꼼꼼하시더라 아니에요. 포라졌습니다. 안라가요아 오늘 좀 땡겨야 될 아, 나이아 거리는 맞아 거리는 올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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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렇게, 이렇튀어이렇 이렇게.